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예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 <웃음> 자... 출발 띠 아, 어우 무슨 렇해자 방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 어, 걸렸어. 자, 일단은 오해. 자, 오해를 덜어주고, 자, 이제 나가요. 이번에는 깊이 고달란다. 씨, 나 이거..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? 아니야 나 지금.. 잠깐만 잠깐만 어? 뭐야? 어디? 어디니 얘들아? 주왕님 바로 앞에서 죽이시네 나 미션중 나는 미션중이야 나는 킵 빈밥야 잘갈라 너나아닌것 같다 <웃음> 빈밥야 안녕 자 준티비 왜? 준티비 왜? 아 카페 가입 카페 가입 유튜브 네이버에서 쳐. 네이버에서 하비 채널 치면 하비 채널 팬카페 나와. 거기 가입하면 돼. 아, 이거 혼자 어떻게 하냐? 아, 저... 아, 킹빈밥 저 멍충이야. 아, 나 혼자 남았네. 이거 어떡하지? 아, 킹빈밥... 아, 승인 형이 해줄게, 이따가. 기다려. 이거 끝나고 해줄게. 아, 킹빔밥. 형은 아직 연기 시작도 안 했다고. 빔밥아. 자, 미션 하는 척. 자, 사포타지 올렸어요. 문 열어 아 사포타지 또올려야 되는데 아또왜또다 나한테 와아이 친구들도 다 나한테 오네 나 전기실에 가 있어야지 아, 길감 못 세우겠네 자, 가자 식당으로 한번 가보자 야, 한명 죽이면은 조금 시간 텀 벌리고 있지 그치? 한명죽이면 시간 텀 있지 맞니? 시간 텀 있어? 없어? 빨리 알아야 돼 둘다 죽일 수 있으면 지금 더블킬 안 되지? 더블킬 안 되지? 빨리 알려줘, 얘들아. 아, 세 명이 나왔네, 아, 왜 일로 다 오는 거야. 자, 나, 시 탈의실 넘어서, 문 열어. 아이, 저, 또다 나한테 오네, 이거. 아, 얘네들 나한테 지금 수상한 기운을 느꼈어, 지금. 아, 씨. 젠장 망했다. 아, 이거 망했네. 아. 아, 얘네들. <웃음> 나 진짜 의심 당하고 있어. 아, 큰일 났네. 나다 몰려있어. 아, 얘네들 나 의심하겠네. 아, 나한게 없는데. 내가 다음 턴을 잘 살려볼게 왜또 나야 왜 나야 또아 여기 그 너무 좁아 아 킹빔밥 너 때문이야 미션 다 하고 있는데 미션 다 하고 있는데 감정 추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얘들아 감정 추리하지 마 감정 추리 왜 감정 추리를 하니 누가 나 몰아가고 있니 은재야 몰아가는 게 수상하다 검정이 인포 잘 걸린다던데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질러노, 질러놓자 아씨 그러면 이, 이거 언제 잡고 그냥 아무나 잡고 죽여야겠다 답이 없네 왜 왜? 내가 죽는 거야? 좋아 아무도 퇴출 되지 않았죠? 좋아 나에게 기회가 찾아왔어 이번엔 잘할 거야 어. 자이번에 일단은 미션 있는대로 가서 하자 아이 자식들 근데 날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 지금 아뭘또의무전시야 바로 아이왜왜 왜? 왜? 왜? 왜? 왜? 무슨 일이야? 난 근데 상황 이해를 못했어. 상황 이해를 못함. 못함. 누가 방풀하니? 아니, 적시. 그러니까 너무 따라다니기는 해. 근데 아니야. 근데 진짜 너무 따라다니기는 해. 야, 너무 따라다니지 마.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? 나 아, 끝까지 언제? 이걸 왜 눌러 갑자기 그러니까. 이것봐 너네들 이거 어그로 끄는 거잖아 나 아니라니까 왜 어그로를 끌어 자꾸 나 아니야 뭐 하빈이 같아서요나 아니라니까 어 은재 이거 은재 수상 나는 끝까지 그냥 은재를 몰아야겠다 나는 그냥 은재를 몰게 자 은재를 그냥 몰게 확시 미션는 끄자고? 일단은 은재로 물타기 하자 그냥 은재가 자기가 자기를 찍었네? 호호 이번에 좀 킬각 좀 잡아볼게 조금 내가 나중에 움직일게 아니 애들이 그냥 왜냐면 다 나한테 몰려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 봐셋다 나한테 몰려있잖아 한명한 한 놈씩 죽여야 되는데 두 놈이 몰려있으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봐 얘네들 계속 나 쫓아다니잖아 이거 아이 또왜왜아왜 왜. 아, 왜 그래 또 아, 왜 그래, 진짜. 후, 군말 말고 하빈이 가셈. 아 초록 가자. 아이. 메카터야. 아, 초록. 맥을 끊잖아. 초록이 맥을 끊잖아, 얘들아. 얘들아. 아왜또 핑크를 가아 이거 누가 봐아 이거 그냥 죽겠네 아야 이거 진짜 좀야 이거 어이없네 게임 맥을 끊으니까 잘 가라 <웃음> 안녕 자오그로 하나 끌었어 자 일단은 이제 원킬 잡아야 돼 일단, 여기서 조금 기다리다가 출발할 거야. 자, 여기서 사, 5초 기다리고 출발한다. 자, 5, 4, 3, 2, 1, 출발. 자, 이제 여기서 미션을 하는 대로 갈 건데, 아유, 저 요거, 요거, 하고 가는 척. 여기서 5, 4, 3, 2, 1, 땡, 출발. 아 얘네 아또 나한테 다와왜 자꾸 이것들 다 나한테 와아 얘네들 왜다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진짜 어 은재다 좋아 빨리 열어줘 오케이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오케이 이번엔 성공했어 자 이번엔 성공했어 자자 이제 자자자 자, 자, 이제 모르는 척자저 졸리는데 끝나면 안 돼요 자 졸리는 애들도 나가야죠 졸리는 애들 얼른 주무세요 홍파리 얼른 자요 트롬님 킥 졸린 공8이 보내자 일단 졸린 공8이 보내자 수상 자 졸린 공8이를 보냅니다 아까 나 몰아갔잖아 아까 나몰았어불타기 불타기 물타기의 어그로. 수상. <웃음> 아씨 이거 애들 다안 해. 아, 짜증나. 나 최선 다 했어. 킹비밥킹비밥 아. 뭐야, 근데 왜 얘가 죽어? 이왕 이렇게 된거냐 다 죽여 자 사포타지 뜰 때까지 기다리자 얘네 지금 난지 다 알지 지금 그러면 그냥 아무나 죽여 일로와 이왕 끝나고 그냥 다 죽여버려 아이 왜그래 내가 죽이고 끝내라니까 아이 짜증 나 씨, <웃음> 어이, 아이, 아이 포스터 협공 을 해야 되 는데 협공 을, 아, 짜증 나씨 <웃음> 졌어? 아, 죽어 버렸 네. 아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 아 진짜 잘하고 싶었는데